네, 안녕하세요. 이민기입니다.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부탁드릴까요? <웃음> 마지막으로 산 쇼핑 아이템. 네, 제가 요즘에 촬영 중이거든요. 오 주인님이라는 드라마를 촬영 중인데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으로 된 추리닝을 한번 샀습니다. 네, 생존을 위한 쇼핑 아이템이에요. 가장 좋아하는 봄의 꽃 그쵸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겠지 화병에 꽂아놨던 소국 좋았고요 프레지안 노란색 꽃향기맛그꽃 좋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왜 이런 게 없지?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 잘, 가장은 잘 모르겠고요 잠들기 전 제일 좋아하는 커피 메뉴 제가 마시는 것 중에 유일하게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를 마시면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커피 메뉴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가끔 먹는다면 에스프레소? 짝꿍을 먹고 먹고 <웃음> 오늘 생각나는 내가 연기했던 작품 작작? 무슨... 오늘 생각나는 게 이런... 지금 또... 어? 다치고 고민한 밴드가 특별 출연했었는데 그 드라마랑 몬스터랑 지금 촬영 중인 오죽 <웃음> 가장 사랑하는 영화나 드라마 세편 가장 사랑하는... 일단 가장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저거고 최근에 봤던 예전 영화들 미친 생각에 이 다시 한번 네이버 검색해볼까 드라마는 노멀피플 또 하나는 핸드폰으가가 거기 써놨거든왜 어, 이렇게 제목이 기억 안 나지? 용서받지 못한 자 커넥트랑 용서받지 못한 자 커넥트가 저, 저거 저 맞죠? 어, 커넥트 아니야? 커넥트 아니야? <웃음> 제목을 왜 기억을 못해? 아, 시금땀 날라 그러네 컨택트아왜 기억을 못해? 컨택트컨택트랑너멀르트플이랑 용서받지 못한 자 쳐봐. 나 지금 불안해. <웃음>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. 제가 진짜, 진짜 야식을 잘안 먹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잘안 먹. 질문 그래. <웃음> 근데 그래도 땡긴다 그러면 저는 면 종류 좋아해서 라면이나 여튼면 종류를 먹고 싶어하는 편이에요. 원래 이렇게 과격하게 터지는 거죠? <웃음> 오늘 집에 돌아가면 듣고 싶은 음악? 클래식 피아노 연주곡이었는데 이거 검색해야 할것 같은데 큰일이네 진짜 듣고 싶은 게 그거긴 한데 이럴 모르겠어 그지왜 이럴 모르겠지? 나한테 선물한 클래식 CD 목록 갖고 있으면 좀 보내보라네 선물받은 클래식 시의 앨범들을 지금 차례대로 듣고 있는데 이름을 다못 외운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어 이렇게... 왔어? 네, 찾았습니다. <웃음> 카티아 부니아티시빌리의 앨범을 가서 들을 예정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마리틀레르 네, <웃음> 네. <웃음> 3월호에 나오게 됐는데요.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모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